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곱쌤 종합편을 해드리겠어요. 자, 곱쌤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속 더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 자립점, 자리점 잡는 겁니다. 자립점은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또 하나 중요한 거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는 거요세 가지요. 아, 요두 가지네요. 요두 가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곱셈의 다양한 케이스를 별로 한 문제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림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올림이 없는 경우 자36 곱하기 5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36 곱하기 5 어, 두 자리 더하기 한 자리죠? 그러니까 몇 자리가 되죠? 세 자리, 하나, 둘, 셋.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30 하면 5, 3, 10, 5 해서 150이 됐어요. 자, 다음에 5 곱하기 6한 자리, 한 자리니까 하나, 둘, 두 자리죠? 5, 6이 30 하면은 숫자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0 반드시 읽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니까 100, 80이 됐습니다. 알겠죠? 자, 180이 됐고요. 자, 다음엔 어, 올림이 없는 경우는 가장 간단한 경우고요. 다음에 올 보수, 보수 올림이 있는 경우. 자, 보수가 뭐라고 했죠? 제가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36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죠. 보면은 세 자리에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육, 삼, 십, 팔, 180 됐죠. 그 다음에 요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요 곱하기 6, 한 자리, 두 자리, 죠 육, 육, 36이 나왔어요. 자, 이 36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여기다가 30을 더해야 돼. 3을 더해야 돼. 1의자리에서 3을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보수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기억나죠? 보수 빼주고 3에 대한 보수 3 빼주고요. 그 다음에 6 하니까 얼마죠? 2 1 6요30에서 3처리 정확히 해줘야 돼요. 알겠죠? 보수 부분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보수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정확히 기억하세요. 다음 0이 있는 경우 곱셈과 나눗셈에서 0자리 처리 잘 해주셔야 돼요. <웃음> 자 역시 30 곱하기 7세 자리죠? 세 자리지만 0이 있으니까 하나 둘셋3 7이 21 21 놓고 끝이네요 0 곱하기 7은 어차피 0이니까 알겠죠 자 다음 10이 넘지 않는 경우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왜? 큰 수가 나오죠 숫자가 점점 커지면 많이 혼동하는데 정확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 둘세 자리 겨울 열이네요 자 하나 둘세 자리는 알겠죠 자 하나 둘셋이 3은 6 6인데 10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칸 건너서 6 알겠죠 다음 그러면 이3 곱하기 3도 높기 편할 거예요 자한 자리 두 자리죠 두 자리인데 3 3은 9 10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어죠. 넘었, 안 그러니까 한칸 건너 3 3은9 답이 얼마죠? 네, 69. 네, 제가 오늘 곱셈은 계속 더하는 거에다가 자리점 잡는 거, 자리점 잡는 거는 무조건 중요해요. 앞자리 더하기 두, 뒷자리, 나눗셈은 또 다르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기억해두시면 돼요.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그리고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양한 케이스 다 보여드렸습니다. 올림이 없는 경우 가장 간단한 거죠. 그다음에 보수 올림이 있는 경우 요거 중요해요. 많이 운동할 수 있어요. 보수, 보수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요. 다음 0이 있는 경우 0 곱셈 나누셈에서0 처리 정확히 해야 돼요. 0이 있는 경우 요건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 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죠? 자, 10이 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한칸 건넌다 그랬어요. 그쵸? 그한칸 건너는 거, 그것만 중요하시면 됩니다. 자, 곱셈 앞자리 더하기 뒷자리,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건너.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은 교과수학에서 묶음수 낱개수, 낱개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친구들이 의외로 어려웠는데요. 자, 묶음수라는 것은 10개씩 묶은 거를 묶음수라고 그러고요. 낱개수는 낱개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의 경우 묶음수는 3, 낱개수는 0이에요. 45는 묶음수 4, 낱개수 5. 그다 이렇게 같은 숫자가 있는 경우에요. 어, 앞에 자리와 뒤에 자리의 차이점을 어머님들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앞에 자리는 10의 자리이므로 70. 뒤에는 1의 자리이므로 7 알겠죠 다음 67을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경우에는 7이 크니까 7이 묶음수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앞자리 10의 자리가 묶음수입니다 묶음수 6, 낱개수 7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자 제가 교과수학 알려드리는 것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나 혼동하는 부분 제가 일부러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코 친구들이 다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머님들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산을 할때 주산만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암산만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수학을 병행해야 주산의 효과는 훨씬 크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머님께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쉽고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